진짜 귀여워 오늘 태닝을 하러 왔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이 태닝을 또 10번은 해야 돼가지고 아 뜨거워 이 좁은 곳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기에 들어간 닭가슴소요 13분 동안 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운동을 다녀왔고요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네 보세요 이거 정말 이 샐러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이거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진짜 하, 지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딱 2주 남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간짜장에 탕수육 먹는 그날만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아아 어, 저는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그냥 아직 씻지도 않고 바로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 자소서를 쓸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웃음> 상반기에 너무 지원을 한 곳이 없어 가지고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인턴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 옷좀 저, 저 잠깐만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웃음> 잠시만요 제가 하려던 말이 뭐였냐면요 별건 아니고 그냥 항상 이렇게 자소서를 쓰려고 보면 음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항상 그 고민의 끝에는 음 요즘은 평생직업이란 개념도 없고 또 내가 여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뭐든 해보자 약간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또 공감을 또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썼던 자소서를 보고 있는데 음, 굉장히 그때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칠 게 상당히 많네요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참또 세상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는 게 어쨌든 또 열심히 끄적여가지고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항상 헬스장에서 만나거든요. <웃음> 운동하러 갑니다. 이게 제 요즘 아침 식단이고요뭐 어, 소고기도 챙겨먹고 잘먹네 하시겠지만 이게 우둔살입니다 우둔살도 매일 아침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닭가슴살을 먹다 먹다 질려서 그나마 갈아탄게 우둔살인데 그냥 맛은 똑같이 뻑뻑합니다 지방이 없기 때문에 고구마는 한 한기당 80g 정도 요 쪼만한 미니 고구마를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살 쭉쭉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인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인성 문제 있어? 아니다! 그래도 이제 1 0일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끝이 보인다는 느낌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본격적으로 좀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 가려고 하는데요 친구 한 놈이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턱대고 저희 집 놀러온다 해가지고 이놈 좀 일단 데려가다 집에 넣어놓고 운동 가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안다니나 진짜 아, 어 누가 아침에 어? 연락게가지고 집에 놀러다가 어? <웃음> 집, 길이라도 한 번에 좀 찾아오든가 어 진짜 한기만한 시간만 넣어 아 진짜 싫어 나운동하 간다 제가 어 안녕 하겠습니다 바비채 먼저 해볼게요. 아우 힘들어. 아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 피부가 뭐가 나가지고 면도를 안한점좀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심은 스킵하고 간식을 좀 먹겠습니다. 간식은 닭가슴살과 지금 찍고 있냐? 어, 양파와 계란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먹겠습니다. 아, 무먹겠습니다으먹으 먹으면 안 먹으면 안먹면안먹면안 먹으면 안로으로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먹으먹 먹으면 다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먹고먹 끝나고 오지 끝나고 그럼 국밥 한걸할 낀데 그러네 아니, 14월 남았다고? 12일 일. 12일. 응. 인사해줘 <웃음> 제 군대 후임인데 동갑인 친구입니다 아주 고문관이었죠 <웃음> 저는 친구 배웅해주고 장보러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안 왔었는데 이게 바람막이를 입고 나오길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알차게 장을 보고 왔고요 친구가 아까 버스 타고 가는데 되게 삐졌더라고요 저희가 멀리까지 왔는데 놀라주지도 않는다고 저는 이제 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 혼자 멋대로 와놓고 네, 놀아주지 않는다고 아주 불평불만을 네, 하더라고요아 <웃음> 근데 오늘 진짜 나이, 공기는 맑은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바람 많이 불때 타임랩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제 브이로그에 또 타임랩스 없으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전방에 타임랩스 발사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이걸 진짜 한달반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먹을 수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요 아 맛있다 하필면 팔로를 올라지는 데가지고 초복날도 상계탕 못 먹어, 중복날도 상계탕 못 먹어. 진짜 말복 때 진짜 말복 날은 말복 날 제가 전복 상계탕 먹을 겁니다, 진짜. 아, 이 영상이 아마 중복에 올라갈 거거든요. 예, 뭐 저는 이 닭가슴살로 대체할게. 아! 자! 아. 아. 어, 맞았어. 이양치질은 말입니다. 일종의 이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네. 오늘은 더 이상 무언가를 먹지 못한다. 오늘의 너의 어떤 그런 섭취 혹은 뭐취식행위는 이걸로 끝이 났다. 네. 이걸 이제 한 열흘만 더 하면 <웃음> 제가 뭐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요새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책을 한 권을 딱 이렇게 잡아놓고 끝까지 읽는 것보다 여러 권을 좀 동시에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 읽는 게 뭐가 있냐면 전자책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백설 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핸드폰으로만 봐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책을 들고 있기보다는 핸드폰을 들고 있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는 용으로 이 백설공주,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고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읽는 책이 항상 있습니다. 크레마 사운드업으로 읽고 있고요. 그 책은 바로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 셀리 케이건의 책인데. 어 읽는 게 쉽진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 이런 걸 보고 논리, 로직로직이 이런 거구나, 논리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한1 0장 이상 읽으면 딱 잠이 잘 와요. 잠자기 전에 항상 읽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거나 혹은 또 잠자기 직전에 주로 읽는 편이고 나 얼마 전에 이제 여자 친구랑 이제 헌책방에 놀러 갔다가 이 책을 샀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부터 조금 흥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조승현님 채널에 조승현의 탐구생활 그 채널에 이 책이 간략하게 소개됐는데 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이 책이 2만원짜리인데 한책방에서 만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책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깨끗해 가지고 사가지고 틈틈히 읽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또 책을 읽고 그책에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자기개발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실천을 해보고 뭐 이런 게 좋다, 정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걸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책이나 꼭뭐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또 실천해볼 만하다 하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컨텐츠 네,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거의 다 꺼놨는데 잘 시간은 아니고요 아직 저는 약간 이런 은은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이 로우파이나 이 재즈를 딱 틀어놓고 이, 이 은은한 분위기에서 딱이 위스키 한잔딱 해야 되는데 진짜는 진짜 술도 안... 하, 진짜... 술안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네. 집에서 맥주를 한 개는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적당한 음주, 음주를 좀 즐기는 편이라서 았는데 네. 다이어트 시작하고 정말 술을 안 마셨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글램핑 갔을 때 정말 조금 맥주 한두 잔씩 홀짝 홀짝 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술을 한번도 입에 안 댔거든요 확실히 뭐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예,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사실 술 마실 때는 제가 피부가 많이 안 좋은데 <웃음> 이번에 좀느낌 아, 내가 그동안 좀 술을 너무 좀 자주 마신 게 아닌가 과음은 잘 하지 않는데 물론 한 번씩은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이 분위기를 좀 만끽하다가 이제 또 밤에 하는 유산소 운동과 또 복근 운동을 하러 가야겠네요. 요즘 밤에 일과입니다. 물 마시면서 먹방 보기. 이제 먹방은 질렸어요. 먹방 다 봤어요. 먹방 끝났어. 쿡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먹는 즐거움 말고 이제 직접 해먹는 즐거움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바디프로필 11일 남았거든요. 제가 그 폰에 그 바디프로필 끝나고 먹을 것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먹을 게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국방을 보니까 집에서 뭔가 그 해먹는 즐거움 그것도 사실 못 느껴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그냥 닭가슴살 삶고 고구마 찌고 야채 볶고 그게 다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라면 끓이는 게참 재밌는데 어쨌든 여러분 네. 이제 제정신이 아닌데 촬영하는 그날 그리고 나와서 먹고 싶었던 야채 곱창을 먹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저의 어떤 멋진 몸을 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나면 굉장히 뭔가 성취감도 많이 들것 같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공만 보고 이제 딥 자야겠네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장마 기간인데 네. 항상 쾌적하게 계시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으시도록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들어가세요 아 배고파